자, 그래서 주봉 차트에서 계속 걸렸던 그 근거들. 어. 주봉 차트에서 계속 걸렸던 거, 요거.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주봉 차트에서 양봉을, 그쵸. 양봉을 기준선 위에서 만들고 있었잖아요. 어. 근데 아직까지 주봉 마감은 커녕 어제, 어제 처음 만들어진 캔들이었기 때문에. 그쵸. 주봉, 그 기준선 위에서 캔들이 여기에서 뭐 종가마감을 하기가 기대하기가 조금은 아직 너무 일렀던 상황이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이전에도 계속 저항을 받아 나가면서 전축 캔들 자체가 7,150불이라고 하는 저 주봉 기준선을 못 넘고 있었기 때문에, 어, 일단은 그림 자체만 본다고 하면은, 그쵸. 어, 이런 식으로 가다가 어, 한번 막히는 모습. 어, 주봉 기준선 저항에 막히는 모습.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캔들 자체가 저 기준선 위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잘 버틴다고 하면은 7,150불만 안깨고잘 버틴다고 하면은 한번 7,800까지 다시 갈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었을 텐데 음, 일단은 그렇게는 유지를 못하고 다시 한번 떨구고 결국에는 지금은 7,150불 그리고 6,900불마저 지지가 깨져 있는 상황 그리고 일봉상 관점도 뭐 비슷합니다. 어제 관점이 이거였어요. 어제 관점이 일단은 7,300불까지는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렇죠? 상승다이버전스, 단기 상승다이버전스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채널 하단부에서 한번 찍고 한 상단부 7,300까지 갔다가 빠지는 그림. 음, 요거를 봤었잖아요. 어, 근데 일단은 결국에는 채널 중심선 저항 넘, 넘지 못하고 바로 빠지는 그러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름대를 다시 못 넘고 밑으로 빠졌는데 그 밑으로 빠지는 가격에서 지금 6,900불 언저리에서 지지를 기대할 수 있는 근거들 지금은 <웃음> 후행스팬과 캔들 지지 어. 요거 깨지면 은 조금 재미가 없어지겠죠. 죠그렇 그리고 기준선 캔들 지지 여기가 대략적으로 6,700불에서 6,600불 네. 그래서 여기 6,900불 6,900불에서 반등이 한번 나왔었죠 어제 반등이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더 떨어지는 그런 하락파동 중에 단기 반등에 지나지 않은 그런 모습이 어, 나왔고요 지금은 일봉상에서는 뭐 단기파동은 뭐야 어, 좀 짧은 타임프레임에서 같이 볼 거고요 지금은 일봉상에서 구름대를 결국 넘지 못했다 어, 요거를 좀 캐치를 해야 될것 같고요 구름대를 넘지 못하고 지금은 다시 구름대 밑으로 파고들었고 6,900불의 지지가 깨진 거는 조금 안 좋다 네 이건 안 좋다 그래서 차례대로 지금 지지선을 체크를 할수 있는 게 지금 주봉 종가 기준으로 쌓은 주요 매물대 6,900불 그리고 후행스팬 캔들 지지가 6,700불 어.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일본 기준선, 음, 일본 기준선과 그리고 일본상 종가 매물 대 6,600 불인데 어, 일단은 6,900 불이 깨졌습니다. 6,900 불이 깨졌기 때문에 다음 지지선인 한 6,700 불, 어, 6,700 불 조금 안 되는 가격, 어, 그 자리에서 지지를 한번 받아볼 수 있나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MACD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 어, 한번더갈수 있는 움직임으로 봤었잖아요 그쵸 여기까지 어. 근데 그거를 이어 나가지 못하고 다시 조금 줄어들면서 어, 시그널선이랑 다시 어, 거리를 좁힌 상황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 일본 MACD 자체가 이런 식으로 여기서 한번 지지 받고 다시 갈수 있는 그림으로 봤었는데 어, 결국에는 7150에 대한 저항을 못 이기고 어, 조금씩 꺾이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지금 시그널 선의 움직임을 본다고 하면은 그쵸 여기 시그널 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상승세를 조금 완만하게 어, 두고 있다 근데 뭐 아직까지는 뭐 밑으로 MACD 선이 고개가 꺾였기 때문에 뭐 밑으로 훅 빠진다 어, 요건점은 아직까지는 조금 이를것 같고요 어, 뭐 저는 아직까지도 뭐 다시 한번 바닥 찍으러 간다. 요 관점은 아직까지는, 어, 충분히, 아, 충분히가 아니죠. 아직까지는, 뭐, 그런 관점을 보기에는 아직까지 이르다. 적어도 5,000불이 깨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5 0불 한, 6,000불 깨져가지고 앞에 OK 보지 않는 이상, 쌍바닥을 논할, 어, 그런 상황은 아니다. 어,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은 일봉상 추세가 조금씩 꺾이고 있는 결국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양새 자체도 일단은 고점을 높이지 못하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그 고점을 높이지 못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일단은 MACD, MACD도 조금씩 꺾이고 있는 모습이 어, 나오고 있고 어, 지표 자체도 매수 지표 자체도 조금씩 꺾이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 그 시장의 강도 자체가 조금 조금씩 완만해지는 그러한 움직임. 지금은 구름대 밑으로 파고 들었지만 아직까지는 뭐 12시간봉 마감이 7시간 넘게 남았기 때문에 음. 이 양봉 자체가 다시 한번 6,900불 위로 올라온다고 하면은 그 다음 캔들은 다시 여기서 에 지지받고 다시 한 번쯤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일단은 어, 흐름 자체가 좀 꺾인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식으로 꺾이고 있는 모습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음 단기 반등이 오더라도 일단은 6,400불 어, 6,400불 요 자리 이 채널 있잖아요 어, 이 채널 영향도를 다시 한번 좀 테스트를 할수 있을 거 같네요 그쵸 어... 일단은 뭐이 관점은 지워보고 그리고 저 채널도 일단은 이제 이탈했으니까 지워보겠습니다. 일단 음. 주요 관점은 그러면 이런식으로 하락파동이 이어지는 그 관점이고 6,400불에서 6,500불 6.4, 6.5 요정도 가격, 가격을 지금 어좀 이렇게 내려와서 하단부 찍고 어 다시 한번 좀 반등을 주던가 어 그렇게 할것 같네요 지금 당장은 뭐 다시 반등을 주고 어 50조 뭐야 상승 추세를 이어간다 이런 근거가 조금 어 별로 없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에서 나온 단기 하락 추세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다 올라가고 있는 이 상승 추세가 꺾이고 있는 관점 음, 그거를 참고를 했을 때 어, 일단은 6400불, 0 0 6 6400불 어, 이 자리까지는 한번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6600에서는 반등을 좀 크게 줄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 주는 게한 6900불, 어, 900불 정도까지 줬다가 어... 이거는 뭐그 다음 얘기지만 그쵸? 여기에서 다시 한번 떨어져서 결국에는 6,400불까지 가는 움직임 음, 이게 좀 어... 이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은 지금은 흐름 자체가 한번 꺾이는 흐름이기 때문에 음, 지금 여기에서 바로반등하기에는 너무 어, 추세에 꺾이는 그 추세가 꺾였다가 다시 회복하는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한번 더 6,600불 찍고 어, 6900 다시 테스트하고 이탈 테스트하고 한번 6430 요자리 채널 하단부 음 요자리 <웃음> 요자리를 한번 다시 찍을 수 있을 것같 있을 것 같네요 이 채널을 이탈했을 때 이탈했을 때는 이제 abcd 패턴에 의한 목표값 반등 목표값 요자리가 어. 6250 음. 만약에 여기서 어, 여기 이 채널 제가 보고 있는 이큰 채널 여기를 이탈했을 때는 이제 추가적으로 줄, 반등을 줄수 있는 가격은 이제 6250이다 뭐, 가틀리 패턴이 나오겠죠 네, 하모니 패턴은 이렇게 파동 자체가 저런 모양으로 그려지면서 마지막에 그 피보다치 비율대로 움직임이 이어졌을 때 어, 예상 가능한 디지점그 비율 쌍에 의한 디지점이 어디에서 형성이 되는가 그거를 해석하는 게 하모니 패턴입니다. 콩이 왜 그래? 콩이 진정해. 콩이 나와, 나와 일루와, 와 아, 콩이가 뭔가 마음에 안 드나 본데, 콩이가 뭔가 불만이 있나 봐요. 콩이가 갑자기 심술을 부리고 있어. 네. 어, 지금은 뭐 가틀리? 크랩 이렇게 그 형성 가능한 패턴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크랩은 너무너무 너무 좀 깊고 어, 4900까지 가서 반등하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틀리만 적어 놓을게요. 6185뭐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ABCD 패턴 반등자리랑 한 6200불 정도에서의 반등자리랑 뭐 거의 비슷한 가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만약에 어, 보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채널을 이탈할 경우, 이탈할 경우 6,200 부근, 어, 6,200 부근에서는 반등을 줄수 있는 가능성. 아직까지는 기대를 할수 있다 그쵸. 그 자리가 이제 요 자리가 깨지고 나면은 어, 요 자리가 깨지고 나면은 차례대로 어, 요런 자리들 요런 자리들 그 다음에 이제 어, 이전 바닥을 찍으려나 보다 이때부터 이제 쌍바닥을 얘기를 논할 수가 있는 거지 네, 지금 이제 목선이 아직 어딘지도 모르잖아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쌍바닥이라는 얘기 자체를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봤고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떨어지는 가능성 그리고 이후에 6,430불 저자리에서는 한번 반등 줄수 있는 가능성 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여기를 만약에 이탈했을 까 이탈했을 경우 이탈했을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6,200불 정도에서는 어, 각종 패턴의 그 PRG Potential Reversal Zone이라고 하는 디지점 잠재적 가격 반전 구간. potential r e v e r 여기에서는 반등을 주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자리.